배출합니다. 손녀에게 줄 비타민을 만들다 운동 능력치를 최상으로 만드는 포텐 캔디를 개발했고 이걸 악용하려는 해외 세력을 피해 도망치는 중이다 이 사탕 다섯 알이 부디 내가 꿈꿔오던 오대장이 되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한날 아니 이사회 큰 도움이 되길 사랑하는 소녀 주희야. 할애비의 숙제 하나만 해주렴 훗날 스포츠계를 이끌 잠재력이 보이는 아이들에게 이걸 전달해다오 할아버지 일을 내가 완성해야 되는데 음, 이걸로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? 뭐지? 뭐야 비켜요 키도 작은 게농구는 무슨 이거나 뺏어 와요 형 저 초딩은 덩치 때문에 스피드가 느린 편저 빅보이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때를 노린다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두뇌로 하는 거다 예의 송아 찾았다 이야 기가 막히네 이거 먹고 그 능력 꼭 좋은데 써라 근데 어린애가 뭔 고생을 이렇게 했냐 세월을 아주 정면으로 들이받았네 왜? 내가 뭐 어때서? 뭐야? 너도 슛돌이 팬이냐? 오! 근데 틈난 애들마다 얼굴에 다이 모양이냐? 연상이 폭삭삭갔네 이대도라면 축구 우승컵 다 쏟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근데 우사탕 대체 무슨 맛이야? 민트초코. 너 민트초코 안 먹어? 어? 뭐야? 사탕? 나도 하나 싫어. 뭐도인절은는 안되지 참참참 이기면 참 줄게 참참참! 참참참! 참참 참! <목소리는> 먹어 어? 민초 맛이네? <웃음> 맛있다 몇개안 남았네 지 아니 언제까지 따라다닐거야 그만 따라와 이놈아 제가 걱정하시는 거라면 괜찮아요 저안 힘들어요 우리 옆집에 양홍석 아니야? 군송 누나? 집에 들어갈 때 갖다 줘야지 조심해! 괜찮아? It had to be you 뭐 먹어. 음, 딱히 너한테 반해서 그런 주는 거 아니니까. 근데 넌 덩치만 보면 소형준이 아니라 대형준인데? 내가 커서 대장 될 거거든. 그렇다면 먹어야겠네. 우와! 다들 어른이 되면 굉장하겠어 내가 그때. 납치만 되지 않았어도. 그게 벌써 13년 전 일이야. 누가 그 애들을 찾아주면 참 좋을 텐데. 오대가그 뭐 내가?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.